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연해주신 캔과. 네! <목소리> <목소리> 저.. 기요 진짜. 노래 아 진짜 중국인 관광객 같아 를 위해서 짧게 하지 않는면 제가 찍 됐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양성은 있었어요 <웃음>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장 <웃음> 알아서 워낙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한 분씩 감사 인사를 우리 저광객두분네 <웃음> 안녕하세요 정대니다 보면서 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게 됐어요 <웃음> <웃음>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웃음> 애교 같은면 안돼요 4월 2일부터 네. 탈만 카운티였습니다. 네. 자, 님 <웃음> 그래서 어제 그냥 감정이 이렇게 훅 올라와서 제가 어제 커튼콜의 노래를 못하는 만행을 아, 그래서 관균이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주년 챕더 리포의 폴리로 꼭 세워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냐 씨 마지막 공연까지 아주 힘차게 공연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요 전까지는 글로리아를 했었어요 아 <웃음> 그때의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하실까봐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폴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폴리를 만든 그런 가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대화도 많이 하, 해주시고 어, 이렇게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문기를 해주셔서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글로리아가 좀 내가 좀 <웃음> 10년 전 저희가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아. 네, 살인만짝이라는 공연으로 시작해서 이곳 우리 구릉아토에서 10년째 되는 아,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5월 17일부터 안나 까네비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너무 부족한데 대단하신 분이야 저희가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웃음> 네? 아, 네. <웃음> <웃음> 어, 언제 제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설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어,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담임의 여부를 맡은 최성원입니다. <웃음> 여러분들 찍더니부터 <리포터> 보고 싶으시죠? <웃음> 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너무 멋진 선후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끝까지 너무 화려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많은 사랑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책다리퍼가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제가 하면서 아 네, 뭐 형들한테도 진짜 많이 물어보고 뭐 누나들한테도 물어보고 막그 형들한테도 진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잘끝낸것 같아서 뭔가 어한 발자국 더 다가간 느낌 어더 발전한 느낌이 들어서 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남은 작품들을 또 이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선배님들과 또 저.. 엄청 많아요 <웃음> 안나, 까레니나도 <웃음> 하고 <싶고요>. 네, <웃음> 모자르트도 하고 싶고요 <웃음> 삼촌세도 하고 싶고요, 네, <웃음> 다, 하고 싶고요. 네, <웃음> 다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 나중에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뵐 수 있, 있었으면 <웃음> 그리고 어 우리 애기들 감. 이렇게 처해주신 뮤지컬을 사랑해 주신팬 여러분들 그사합니다아무도모르는기들이 그 날들은 5월 6일까지 안녕로의 아베 김진입니다 13년도에 글로리아를 할 때는 되게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글로리아를 임했다면 이번 글로리아는 행복과 사랑을 가지고 단 한순간에 한 회도 호투로 보내지 않고 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 행복과 사랑은 제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해주셔서 무대팀, 음향팀, 그리고 음장팀, 의상팀 다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최고의 암상블 배우분들이 매매 매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 뭐죠? <웃음> 뮤지컬 배우로서, 가수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날 자작곡으로 컴백합니다 여러분! y e a See you next show. 아니, 저도, 저도 좀 걱정, <웃음> 걱정을 걱정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10주년의 재그룹 참가,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었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라미! 아니야! 감사합니다. 제.. 막내.. 예, <웃음> 17년이라는 네, 긴 시간을 할수 있었던 건다 예.. 식상한 얘기지만 정말 정말 관객분들 덕분입니다 네.. 시속 생일 하수있도 사랑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레피스토 <웃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짱이 아울 맡은 신성입니다. 저한테 오늘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한 해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연출까지 할수 있게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을, 예, 저희들 인생에서도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은, 어, 이 작품의 초연부터 여기 계신 분들 계십 그리고 어, 10년은 아니더라도 10년 안에 이 작품을 마치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어, 자식이나 어떤 한 일부로서 지금까지 계속 키워주신 배우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작품을 참이번에 짧은 시간이었는데 가능케 했던 거는 정말 천재적인 스태프들과 네, 그리고 저희 배우들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공연 때마다 합니다. 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동안 이 작품에 헌신해 주신 어, 배우분들 그리고 어, 크루로서도 저희 작품에 일부나 일부나마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모든 스태프. 동료들에게 예, 이 자리에 없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작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하루, 그동안 정말 이 공연은 <웃음> 영광이다 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예, 저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무대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저한테는 아주 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모든, 모든 분들의 인사도 들었든 또 소개도 마신니다아요 <웃음> 자, 마지막을 <웃음> 자, 저 사진 촬영이 끝나면 <웃음> 자 자, 들어오시죠 마지막은 우리 모든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잭더리퍼의 구호 있죠? 자, 우리가 <웃음> 네가 잭, 네, 내가, 아, 내가, 내가 잭, 네가 잭, 우리가 잭더리퍼로 끝나는 겁니다. 다 같이 손 앞으로 내미세요 준비 되셨습니까? <웃음> 네. 여러분들 네. 감사했습니다. 내가